먼저 조건을 적으셔야 되는데 여기에 조건을 적어야 됩니다. 근데 조건을 저희가 만들 때 고급필터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죠. 조건식이 True나 False가 나오면 여기에는 상단에 필드명이 일치가 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이어야 되니까는 먼스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먼스로 가져올 날짜는 시행연도의첫 번째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비트로 자동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고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가로를 닫아주시고 이제 이먼스에 C7셀에 있는 1월을 가져왔을 겁니다. m o 를 하면 결과값으로 1월을 가져오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1월을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하고 싶은 건 월이 5월인 걸 가져오고 싶죠. 그러니까 는 5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월이 5월이면 이 된거죠. 5월이면 true가 나올거고 5월이 아니면 거짓이 나올겁니다. 엔터치면 1월은 5월이 아니니까 거짓이 나오는 게 맞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시행연도를 위에 똑같이 적으면 동작을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위에는 그냥 조건이라는 이름을 주겠습니다. 시행연도와 이름만 다르면 되니까 굳이 조건이 아니어도 다른 이름을 줘도 되지만 저는 조건으로 필드명을 다르게 주겠습니다. 조건이 완성됐으니까 가정구분에서 dget 함수를 쓰겠습니다. 는 dget 함수를 쓰겠습니다. dget 함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을 조건에 맞는 레코드가 하나인 경우 그 레코드를 추출하는 게 바로 dget입니다. 이제 여기 시행연도를 보면 5월은 하나뿐이죠. dget 써주시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전체 범위를 씌웁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면 필드명부터 자료값의 끝까지 표의 내용을 범위 씌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표가 자동채우기핸들을 오른쪽으로 끌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안되죠 그래서 F4로 고정하시고 콤마 필드는 필드명을 클릭해도 되고 열의 위치값을 적어도 됩니다 저희들은 가정 구분을 하기 때문에 가정구분을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첫번째 열, 두번째 열, 세번째 열,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인데 가정구분은 첫번째 열에 있죠 그래서 1 하고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숫자를 적는 건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에서 부산을 셀때 긴장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번째인데 네번째로 보일 경우도 있죠 긴장하면 그래서 사로 적어버리면 오답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부산을 찍는 게더 좋은 습관이겠죠 여기서는 가정구분이니까 가정구분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당길 때 가정구분이 시험 형태로 바뀌면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콤마 조건을 적어주라고 했는데 조건은 시행 연도의 월이 5월인거죠 그래서 a2부터 a3까지 범위를 씌우고 이제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 할때 조건의 범위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안되니까 f4로 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5월에 있는 가정구분은 엑셀 중급이 맞죠. 자동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당기면 엑셀 중급의 시험 형태는 실기가 맞게 나오게 됩니다. 먼저 조건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평균 임금의 50%라고 했기 때문에 이 3셀에는 월평균 임금을 클릭해 주시고 월평균 임금의 첫번째 값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한 칸씩 내려가서 이 범위의 값을 하나씩 쓸수 있습니다. 월평균 임금의 곱하기 50%를 해주시고 50%가 100만원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1000000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u 루가 나왔기 때문에 위에는 필드명이 같으면 안 되죠. 그래서 위에는 그냥 조건이라고 적겠습니다. 이제 자료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개수를 구하는 함수는 count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세개의 함수 중에서 daverage는 평균을 구할 때 사용하고, dcounta는 개수를 셀때 사용하고, dsum은 합계를 구할 때 사용합니다. 이제 자료의 개수니까,는 dcount a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필드명부터 끝까지 범위를 씌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얘는 오른쪽이나 아래로 드래그를 하지 않기 때문에 f4를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됩니다. 굳이 누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콤마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필드는 필드명을 클릭해도 되고 필드의 위치값을 써도 됩니다. 저희들은 자료의 개수를 구하는데 DcountA의 특징은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도 셀수 있고 문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셀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비어있지 않은 모든 셀의 개수를 셀수 있습니다. 필드명을 분류 코드로 하셔도 되고 업무 구분, 종사자수, 월 평균 임금, 전년월 평균 임금, 평균 경력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해도 다 됩니다. 저는 평균 경력을 쓰겠습니다. 콤마 조건은 여기에 만들어 놨죠. e2부터 e3까지 블럭을 씌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동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이나 아래로 끌지 않기 때문에 F4를 하든 안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F4를 하지 않고 가로를 닫고 엔터치겠습니다. 그러면 월평균 임금의 50%가 100만원 이상인게 6개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필드는 저희들이 지금 숫자가 들어있는 곳을 선택했었죠. 문자가 들어있는 곳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도 똑같이 6 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DCOUNTA가 아니고 DCOUNT가 되면 이제는 달라집니다. DCOUNT 함수는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만 셀수 있습니다. 근데 업무 구분에는 숫자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0이라는 결과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카운트 경우에는 반드시 필드 명이 숫자가 들어있는 필드 명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b18 대신에 e18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여섯 개를 셀수 있죠. 이제 디카운트를 쓰면 사용할 수 있는 필드 명은 종사자 수부터 평균 경력까지 4개를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DCount A를 사용하게 되면 분류 코드부터 평균 경력까지 총 6개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하시려면 상단에 개발 도구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개발 도구가 나와 있지 않다면 파일을 누르시고 아래에 옵션을 선택해 줍니다. 리본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 개발도구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개발도구를 클릭하시고 맨 왼쪽에 있는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겠습니다. 상단에 삽입을 누르시고 모듈을 클릭하겠습니다. 문제의 예시대로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자동으로 첫 글자가 대문자로 변하고 엔드 펑션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제 탭키를 눌러서 안에 넣어 주시고 if문으로 조건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if 가로 열어 주시고 월 평균 임금 빼기 전년월 평균 임금을 적겠습니다 가로 닫고 나누기 월 평균 임금 한 금액이 크거나 같다 0.05면 그러면 n 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n 을 적었기 때문에 탭키를 눌러서 안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저희들이 if문을 쓸때 if하고 처음에 조건을 쓰죠 여기가 바로 조건을 쓴 겁니다 그리고 조건을 쓰고 나면 콤마를 찍었는데 대니 이 콤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덴 밑에는 참일 경우의 값을 적으시면 됩니다 ks 보너스 지급률이니까 ctrl c 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시험에서는 오타가 나면 작동을 정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복사해서 쓰시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ks 보너스 지급률에 값을 넣어 주겠습니다. 0.05를 넣겠습니다. 엔터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고 탭 키를 누르시면 왼쪽으로 갑니다. 아니면 백스페이스로 지우셔도 똑같이 왼쪽으로 갑니다 이제 아니오를 할 거기 때문에 아니오는 else를 쓰시면 됩니다 이 else가 참을 적고 나서 콤마 찍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엔터 탭키 눌러주시고 똑같이 ks 보너스 지급률을 붙여 넣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값은 0.1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shift 탭이나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줄을 맞춰 주시고, if 문이 끝났기 때문에 가로를 닫는 느낌으로 엔 n d if 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엔터 쳐 주시면 이제 완전히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닫기 단추를 눌러 주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도 종료를 하겠습니다 닫기 그리고 는 이라고 쓰시고 ks 라고 쓰면 ks 보너스 지급률이 자동으로 뜨죠 더블클릭 이제 월평균임금을 선택해 주시고 콤마 전년월 평균임금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가로를 닫으면 함수가 완성이 됩니다 엔터 이제 밑으로 끄시면 10%와 5%가 자동으로 구해졌습니다. if문을 select case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상단에 개발 도구에 visual basic을 클릭하시고, 모듈 1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if문 전체를 select case문으로 바꾸실 때는 if에 if를 select case라고 적어 주시고 then은 쓰지 않습니다. then은 쓰지 않기 때문에 지워 주시고 select case로 시작했으니까 끝날 때는 select로 끝나면 됩니다. 그리고 조건식을 쓸때 if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건식을 쓰지만 select case문을 쓸 때는 비교 연산자 바로 앞에는 case is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 외워 두셔야 되죠. 이제 if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식을 작성하면 되고 select case 문은 비교 연산자 바로 앞에 case is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case is에서 엔터를 치고 탭 키를 한번 눌러 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도 탭키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else는 case else로 씁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select 문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if 문하고 select 문두 가지 다 자유자재로 쓸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조건을 적어 주겠습니다. 광고시간 곱하기 방영일수가 조건이 되죠. 는광고시간 클릭해 주시고 곱하기 방영일수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F4는 하지 않겠습니다. 광고시간 곱하기 방영일수가 800초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800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설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단의 필드명은 이두 값의 필드명과 일치하면 안되죠. 그래서 조건이라는 이름을 주겠습니다. 이제 제작비용의 평균이니까 평균은 a 버리지를 쓰죠. 그래서 는 D Average를 써주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필드명을 포함한 자료의 끝까지를 씌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채우기 핸들을 옆이나 아래로 내리지 않기 때문에 굳이 f 4를할 필요가 없죠. 콤마 필드는 평균을 구할 필드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의 제작비용의 평균이니까 제작비용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콤마 조건은 여기에 완성을 해놨죠 범위를 씌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 치시면 평균을 구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개발도구를 누르시고 맨 왼쪽에 있는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삽입을 누르시고 모두를 클릭하겠습니다 문제 예시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입력하겠습니다. 엔터 쳐 주시고 탭키를 눌러서 안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가져와야 되는데 페이지 수가 빼기와 빼기 사이의 숫자입니다. 도서 코드를 보니까 전체 길이가 7개인 경우에는 페이지수가 3개로 통일되어 있고 전체 길이가 6개인 경우에는 페이지수가 2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를 가지고 페이지수의 길이를 조정하겠습니다. 도서코드의 길이를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도서코드를 복사해 주시고 l n 가로 여시고 도서 코드를 붙여넣고 가로를 닫으면 도서 코드의 길이를 알수 있습니다. 근데 도서 코드가 7하고 같으면 3자리를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조건이 붙으니까 앞에 if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서 코드가 7자리면 이 되죠. 콤마 대신에 적을 수 있는 게 den이라 고 그랬죠. 그 다음 엔터 치시고 탭키 눌러서 한번 넣어 주신 다음에 이제 세 글자를 가져오시면 되죠.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미드 가로 여시고 도서 코드에 값을 가져올 건데 콤마 시작하는 위치는 세 번째 위치부터 가져오시면 되죠. 콤마 그리고 가져올 글자수는 세 글자니까 3을 적으시면 됩니다 엑셀하고 완전히 똑같이 쓰시면 되죠 셀 주소 대신에 그냥 도서 코드를 적으시는 것만 다릅니다 이제 이 값을 쓰면 되는데 끝난 게 아니죠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표시하라고 했죠 이제 F단가는 정가 나누기 페이지 수로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가를 먼저 적어 주시고 Ctrl C, Ctrl V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하시면 정가 나누기 페이지 수가 되죠. 이 값을 어디에 담아야 되냐면 f 단가에 담아야 됩니다 ctrl c ctrl v 를 해서 f 단가에 담을 수 있도록 눈을 넣어 주시면 이 값을 계산해서 그 결과값을 f 단가에 넣어 줍니다 이제 아니면을 해야 되니까 엔터 치시고 백스페이스나 시프트 탭을 눌러서 콤마 대신에 else를 적겠습니다 엔터 치시고 태키 누르시고 이제 일곱 자리가 아니면 값을 두 자리만 가져오시면 되죠 그래서 전체를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고 일곱 자리가 아니면 두 글자만 가져오면 되니까 2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수가 두 자리만 뽑혀 나오겠죠 그 다음 모든 식이 끝났기 때문에 가로를 닫아야 되죠 가로 닫는거 대신에 and if를 적으시면 됩니다 엔터 쳐 주시면 되겠죠 이제 종료하기 위해서 닫기 누르시고 비주얼 베이직도 닫아 주시면 됩니다 네 대문자 f를 적어 주시고 단가를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값은 도서 코드를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콤마 두 번째 값은 정가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 치시면 페이지 단가가 구해집니다. if문으로 사용자 함수를 만들었는데 if문을 select case 문으로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모듈 2를 더블 클릭하시면 F 단가가 나오죠. 이 F 단가를 if 문 대신에 select case 문으로 수정해 보겠습니다.